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이 동산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뜻대로 개명을 따라 통치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에덴 동산을 통치했을 것이기에 에덴 동산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통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통치권을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죄의 종이 된 아담을 장악하여 땅을 죄악으로 물들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아담이 통치 아래 평화로웠던 땅은 사탄이 통치 아래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키를 내게 되었습니다. 흑인 육체는 저주를 받아 죄의 소욕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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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복종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말씀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은 자들은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소욕을 따라 살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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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의 소욕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이기고 부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면 삼켄바드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